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함께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단 사입이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약 10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 오류에 대한 천 가지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한 거짓말 청 개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삼의 일체 하나님의 교리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실론, 무실론, 범신론 불가지론 그리고 양태론, 양자론 성부순환설 유일신론이 있고 단일신론이 있고 삼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기주의 사상을 비롯해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다양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1+1+1이 3이냐? 3이 하나냐? 하나가 3이냐? 이런 3의 일체 논쟁을 하게 되면 성3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논쟁에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 주시고 성도들에게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한다면 성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잘 빠지지도 않지만 설사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이단 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의 일체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접근하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단 상담을 하거나 교리 공부를 할때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장길자 하나님, 그리고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 문선명, JMS의 정명서, 이재로, 유재열 박태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정작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신천지가 믿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다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만일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신도들과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을 할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인간도 성령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과 다른 주장들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이나 이단에 빠진 신도들과 상담을 할때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요호하냐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천사가 성령이냐 아니냐 인간도 성령이 될수 있느냐 아니냐 는 성령이냐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삼위 일체 교리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시고 바로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너와 내가 당신과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확답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너와 함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너와 내가 함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온다면 너는 성경을 믿을 것이냐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교주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을 믿을 것이냐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장을 들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두번째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성경에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와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한다. 당신은 너는.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단 사이의 집단에 빠진 그들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혹은 창조주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신 후에 논쟁하지 마시고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성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을 청취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성삼의 일체에 대하여 논쟁하지 마시고 성경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쟁하지 마시고 성경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단사이비 집단에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고 활동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관련 성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일체 교리에서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의 성호는 창조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양자가 아닌 친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양자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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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너가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이만희 교주와 강사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을 하시고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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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셨고 존재하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신천지 청년들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인들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한다 너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느냐 너의 신념은 무엇이냐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성경 구절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위 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 공부를 하거나 2단 상담을 하거나 교리 공부를 하거나 많은 2단 사이비 집단에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했을 때성3위 일체 교리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이나 다른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성도들과 이야기를 할때 너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너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너가 믿는 예수님의 성호가 여호와냐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쉬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을 가지고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단에 빠진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신도들과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증인회, 통일교 JMS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상담을 할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낮고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신천지 청년들과 상담할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유일신, 무일신, 범신론, 불가지론, 양태론, 양자론, 성부순환선,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영지주의, 삼신론,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난 후에 성경은 단일신론이 단일실론이 일신론이 아닌 유일신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시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깊이 논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아니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함께 찾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신앙 고백 성도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가 고백했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바울이 고백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너는 당신은 성도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 당신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게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도들은 우리는 자녀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교주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 그가 이만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만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만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합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이긴 자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진행 중에 있는 진행형,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게시록 21장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이 다른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단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친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인간은 피조물 피조물에 아들은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은 신, 그러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마기, 사탄의 계략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에서 잘 사용하는, 신천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단이냐?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고 있지만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내용을 악용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능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신천지의 자녀를 뺏긴 성도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칭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에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그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현재도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인간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될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지만 이단이냐? 아니지 않느냐? 신천지도, 통일교도,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JMS, 구원파, 구원파나 안식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신도들이 이런 주장을 할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가지고 악용을 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수차례 읽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신천지인들은 쇠뇌가 되어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마음에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예수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이 사실을 믿지 않느냐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드시 묻고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체를 다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신천지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 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 예수님이 요호와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단에 빠진 그들과 어렵지 않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많은 목사님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단에 빠진 청년들, 신도들과 상담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계셔도 아주 쉽고 상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동안의 이단 상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피,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들을 할 때에 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의 척추의 정자로 존재했었다라는 비, 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무에서 유 무에서 유는 피조물이고 유에서 유는 하나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신의 아들 신, 신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한분 뿐이었다 아들 예수님이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많은 이단사입의 집단이나 우리 정통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지만 이단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은 양자입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양자론을 주장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성경과 말씀과 완전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성령, 성령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성 3위 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접근하는 방식에, 접근하는 방식,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성령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성령이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 내용으로 시작하면 성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성삼위일체 할때몸체자를 씁니다. 삼위 할때 자리, 자리잡다 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성삼위일체 할때 이체자를 근본체 근본체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위자를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은 지정의 지적능력, 감정, 자유의지 이 인격적인 부분은 세분이 각각 다들시지만 동일 본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의 아들 금본이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하나님의 시, 신는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옵니다 배씨를 심으면 배가 나옵니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개의 새끼는 개, 사자의 새끼는 사자 여기서 하나님의 시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목자, 참목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는 친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이 부분을 꼭,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 그리고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에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이단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강사들 그리고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같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하지만 자신들의 사기수법 자신들의 종교사기수법이 공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기들의 종교사기수법이 들통날까봐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제자들이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이 고백을 한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 성육신하신 나타내신 바된 예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이만희 교주도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로고스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태초의 말씀이라고 치면 이만희 교주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떤 식으로 종교 사기를 쳤는지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종교사기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과 신천지인들과 한국의 많은 성도들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천지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외워서 다니라고 이만희 조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신천지인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가짜 신천지인이라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고이 로고스의 의미는 창조 근원,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신천지의 주장처럼 성경 말씀으로 읽으시고 예수님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을 그가 로 인칭으로 바꿨습니다. 말씀을 그가 인칭으로 그로 바꿨습니다. 그가 예수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어떤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종교 사기를 쳤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곧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 창조 근원자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친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서 함께 읽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이 영상을 멈춰 놓고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셈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가 거기에 있었고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셈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함께 계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성경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반드시 교육하셔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음이 예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이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이 마지 교주를 통하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만이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과 또 아들을 이만희 교주나 박태선, 유재열 이런 다른 사이비 교주의 이름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 사단의 계략이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은 신, 예수님은 창조주 아들 하나님. 그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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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함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종교 사기 수법, 성경 해석의 오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예수님 한 아이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광의 왕이라 할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아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10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10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다윗이 하늘 보자에 앉아계신 시편 110편 1절과 5절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자에 앉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 보자에 앉아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창조주인 줄,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고린도 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 마음물이 예수님에게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7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신천지가 주장하는 육체영생 신천지가 주장하는 육체영생은 종교사기입니다. 성경은 부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예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화와 증인의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 문선명 JMS 정명석 이재록 유재열 박대선의 전도관 신천지 이만희 교주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의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봅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체의 온전한 재림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 교주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과 인간 스스로의 자력 구원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타력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는 것. 예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는것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위되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호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게 하려함이라. 나의 전에 지응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교리에서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단일신론이 아니고 유일신론 유일신론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론이라는 것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1절 나곧 나는 여호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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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신천지는 성신, 성령, 성신은 하나님이고 악신, 악령은 사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신이고 사탄은 악신 이 피조물 사탄 피조물 천사 인간과 같은 이 피조물 사단을 신이라고 악신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버립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는 악신이 아닌 피조물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같은 신의 위치에 올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을 악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사기입니다 신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 9절 이제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늘이나 땅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결코 이만희 교주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대상, 죄인, 인간이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은 구원을 받을 대상이지 결코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교리는 종교 사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문선명 박태선 정명섭 이재로 이만희 이런 사이비 교주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이비 교주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5절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은 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새 언약은 게시록, 이만희 교주의 말, 이만희가 아닙니다. 누가 복음 22장 20절, 새 언약, 이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는, 다른 영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 또한 보혜사 성령 또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결코 천사와 사람의 영이 성령이 될수 없습니다 종교사기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피조물 이만이를 예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이만이 교주 박태선 유재열 문선명 정명석 이재로 다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결코 경배를 받거나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받거나 경배를 받을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 생활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신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성호는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신도 여러분 많은 이단사입이 교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우가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을 확인하시고, 성경을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